저는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. 이 영상의 자막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그런 영상이 있나 싶지만은 제가 만들어봤습니다. 저는 특이한 유튜버니까요. 이 영상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자막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생각보다 글씨가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이는 단어 5의 효과로 사람들은 글자를 볼때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하거든요. 또 만약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. 글씨가 잘 보이신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분이 보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